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첫 번째 열차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야, 나 일트 갑니다, 일트 가요. 자, 일트 가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하, 아 시꺼먼 깃발 들고 있네 틀렸네요. 근데 이럴 때도 가끔 나오지 않아요? 아주 가끔. 아, 이거 아, 타식이랑 진짜, 이게 진짜 이거 답이 없어. 아, 이 느낌이 별로 좋지 타식이랑... 않습니다. 타식이랑. 부 뿌찌 아주 오지게 나오죠? 자 이남이. 네 맞아 이 이건 좀난 느낌. 아 좋은 거못 가져갈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이었다 떴다 <웃음> 대박!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다. 진해 가오가 함께하네요. 아 조르자코 방송인가요? 자 그럼 지금 방송하겠습니다 방송. <웃음> 자 방송 <방정>. 방송. <웃음> 와 골드핸드띠야 진짜 골드 진짜야 골드핸드띠야 오늘 진짜 대박. 미쳤다 진짜. 와 상디도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야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야, 전기가 이찌릿찌릿이 야, 끝나 야, 야, 이게 뜨네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까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자 이거. 야, 자스요 자, 3수요, 자, 4수요, 안 하고 왔는데그지 자, 5수요, 자, 6수요, 아, 6수까지는... 4칠수안 하고 왔어 후하다 싶었다. 후하다 싶었어. 아,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이제 금길 탈거 하지 않아? 아, 아, 아... 니출 오! 오 행사. 와우 나쁘진 않지 있어요 아니면 새로 보인가아 이거 저거야 명함이야 명함? 어. 어. 어. 나쁘지 않았다 그냥 평범했다 어. 자, 코비 코비. 자 코비 코비 코비 코비 코비 코비 코비 오 아, 아아 구로나, 아 구로나 개극혐 진짜. 야 구로나 자주 이래 진짜. 아, 야 구로나. 다음 투에 뜰까안될것 같지. 다음 투 아. 안. 근데 금기를 안탔으니까 오아 미친! 프레시 아! 씨. 아 씨! 쌍욕할 뻔했나봐! <웃음> 쌍욕할 뻔했네 진짜! 아! 씨. 와 진짜 완전 쌍욕할 뻔했네요 와 진짜 미쳤야 <웃음> 이거 와앞으로남 기분이잖아 아로남기분옆나 공플러 웬말이야 뭐가 아직 남았네 루피루피 어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아론 아론도 나올 길이네 아 오, 그래도 이... 3개 떴네요 오 3개 떴어 한번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 이제 구로나 오성띠 아 씨. <웃음> 와 구로나 오성띠다 진짜 망했다 자한 번만 더 긁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니가누른 응. 여러분 갑니다. 이거 누르면 되죠?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야. 어. 가자. 잘하자. 아등 키가 안 탔으니까 이번에 탈수 있잖아. 아 빠드네. 천천히 해 천천히. <웃음> 나를 마음에 준비 안 됐어. 돈이야 이거 잡기 돈이지. 지금 백분이 누르는 거예요? 두 개니까 뭘다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카이노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아안 좋아 안 좋아 아 선생님 <웃음> 아나 집에 가야겠다 <웃음> 아행콕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알비다 별로 보 싫어졌다 <웃음> 아 선생님 진짜 졸로 나왔네 이성졸로띠 <웃음> 아, 제발. 아. 왠지 마지막 아닌가? 아니야, 두번 정도 남은 것 같아. 아, 선생님, 임 좋았어. 어이, 아, 가 대신 욕해주네. 아이. 아 아이. 아... 아... 아... 아... What the fuck? 아이, 적었어야 되는데. 형이 졸아 한번더 뽑아볼게요. 오늘, 오늘 좀황금손이것 같으니까 금길 탈거 같아. 야, 아, 방윤참 짜다. 진짜 짜네. 자, 1트요. 자, 2트요. 자, 3트요. 자, 4트요. 아, 욕심은 좀, 화를 그는런 뭐, 느낌이 가 나육표여어튼가아 나와라 진짜 이거 아니지? 에헤. 아하 선생님! 아이씨 왜냐면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명함조로로는뭐할수 있는 게 없어 어, 할수 있는 게 없어. 70은 나와야 특훈이라도 좀 태우고 하는데. 갑시다. 아, 미치겠다. 아, 진짜 고민 되네. 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공기 탔죠? 나 공기 탔죠? 지금 탔어요? 아 가자 진짜 와폴루랑 진짜 막 봉.. 봉포레 이런거 나오면 진짜.. 이공팔이 없지? 나 일로빈! 아이비단 나오니까 또불하네 이거 아 자, 코비 코비 코비 코비 코추코마코막코에코오코상 코비 코비 코나코다코데코마코막코에코오 코비 코비 코지 코비 코비 코비 코비 코비 코비 코비 코다 코비 코비 코코 <웃음> 야 진짜 야. 이거 신의 한수였다 진짜 야와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야 이런 똥 손들아 <웃음>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와 오늘 좀오왜 어, 이러지? 야 요즘 형 되게 착하게 살거든 어? 받았어 복받네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인지 열심했더니 아 좋네 행복 아 소름 네 <웃음> 미쳤어! 아 <웃음>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세계만 팔십이에요? 팔십이야 팔십이야 야, 야. 야 미쳤다 진짜 와. 야 오늘 진짜 야 니네 봄 사람들 대박이다 진짜 야와와 같은 게 어떻게 두번뜨냐야 이게 무슨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내 손에서 금 기운이 흐른다 <웃음> 야난 구독자 만명될 거야 얘들아 <웃음> 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야... 이게 어떻게 이래? 와... 어휴, 어때게 개인 통담것같아 설레네. 와... 우와...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와, 우등됐어. 와, 미쳤다. 그 마지막 한 번을 그걸 고민했는데. 대박. 야. <웃음> 야, 진짜 미쳤다. 대박이다, 정말. 야. 야. 여러분 야. 하게 사세요. 얘들아, 야받니다야 와. 야, 이떻게야이런일이 있지? 내이에서 어떻게? 뭐야? 이거 뭐야? 이 연속으로 떴어. 내 손에서 행운이흐른다이 정말? 와야야 이거 다 이거 이어서 뜨고 봉쾌해서 세번 떴네. 야, 지금 세개 받은 거 뭐야? 서번야네야1 5 0개 이거 뭐거 뭐야? 거아야야